그런데 누구는 이 불안의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? 그래서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불안이 너무 싫어서 무언가를 애당초 시작도 안 해요 불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다가올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측하고 그다음에 대비하려고 하는 일종의 초조함이거든요 불안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대비도 안 해요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불안이에요. 학점 좋은 학생들, 공부 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 잘하는 직장인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불안하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불안은 언제든지 움직이게 만드는 파트너예요. 근데 문제는 그 불안에 노예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. 불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. 제가 잘 아는 어떤 작가님 한 분은 첫 번째 파트를 딱 써요. 첫 번째 파트 딱 끝나고 아좀 후련해지겠죠. 벌써 4분을 완성했으니까. 이렇게 안 쉬어요. 첫 번째 파트를 쭉 썼는데 한 95%쯤 써서 5%가 남았어요. 그때 쉬어요. 왜? 이때 쉬면 빨리 그 자리도 돌아가서 나머지 5%를 채우려고 하고 나머지 5% 채우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또 2장도 금방 시작되죠. 불안은 잘 이용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뭔가를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안할 땐 잘게 쪼개야 돼요 크기 1 0이였던 일이라면 크기 2나 1로 쪼개면 5개나 10개가 되겠죠 그럼 그중에 제일 만만한 놈 하나를 보세요 그 놈을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도 할수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 10%로 1승을 챙긴 거예요 그럼 2승 하고 싶겠죠 3승 하고 싶겠죠. 그러면 1승하고 2승하고 3승 할 때마다 그짧게 쪼개진 거를 갖다가 해치울 때마다 뭐가 생겨요? 에너지가 생기죠.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? 마음의 근력 같은 거예요. 하루에 스쿼트 100개 하면 뭐 누구나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다. 그럼 사람들이 나는 하루에 50개쯤 해볼까? 그 다음날 어떻게든 그날 50개 하잖아요. 그 다음날 절대 안 해요. 저는 그래서 진짜 하루에 두개씩늘었어요 첫날 그냥 두개 했어요. 얼마나 웃겨요. 근데 두째날네개 했어요. 여섯 개, 여덟 개 이렇게 하면 실제로 관성이 붙어서 계속해서 열을 해요, 그렇죠? 그럼 열을 하고 20일하고 30일하면 진짜 50개쯤 와있어요. 50개쯤 와있으면 이제 50개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. 왜?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습관을 만든 거예요. 습관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큰거한번쫙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안 하다가. 다시 한번 충격받고 2년에 한번또 스쿼트 100개 해보고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수많은 구질을 만들어서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. 누구나 불안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을 자극제 삼아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의 노예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. 여러분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나요?